헤헤, <웃음> 할품 <웃음> 뭐, 어디 가요? 람보르기니? <웃음> 람보르기니 있어? <웃음> 많다 <웃음> 다 좋아요? 부주님 <웃음> 무슨 차 제일 좋아요? <웃음> 오 좋아요? p e e 자가 아닌 둘이 나타났다 알프를 위해 진가방에 선물이랑 선물은 다실고 여기 오기 전날 결혼식을 치르고 가객들을 위한 신랑의 특별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한국 회사에서는 일주일 휴가 내기는 어렵기에 가까운 곳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 보통인데 비행기 시간만 12시간, 이몽구까지 어떻게 왔을까? 인생에 한번 있는 신혼여행을 위해 이스탄불 이스탄불 <목소리> 이스탄불 이스탄불 <목소리> 이곳에 온 기도는 내가 특히 오기 전까지 함께 했던 음악 친구였죠. 그는 드러머였고 난 베이시스트 였습니다. 오늘이 터키 뮤지션 친구들이 공연하는 날에 맞춰 이스탄불 중심거리를 보여주기 위해 나왔다. 두 친구 녀석 제이와 레이도 함께하고 즉석에서 기도가 재즈 마티스와 함께 연주하는 추억도 만들어갑니다. 점차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고 터키의 마지막 날을 소소하게 보냅니다. 터키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들을 안고 돌아갑니다. 해마다 자라는 알프와 다시 만나고 우준이도 누루도 새로이 가족이 되고 우리 모두 시간을 타고 살아가고 있나 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빠들은 비록 슈퍼 락스타는 되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슈퍼맨으로 살아가야겠죠? 족바 가족 저게 가족바위 재미있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